부평구는 구직 인원 300명 규모,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2022 채용 박람회를 진행했습니다. 부평구 문화도시센터가 부평 시니어 합창단 발대식을 갖고 향후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맞는 인구 50만 시대, 주민 삶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더큰 부평, 7월 첫째 주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평구와 고용노동부 인천 북부지청, 한국산업단지공단 부평사무소, 인천테크노파크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2년 부평구 채용박람회가 지난 7일 부평테크시티 10층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구직자 구인업체의 만남의 장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된 고용시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채용박람회는 현장 면접, 구인정보 제공, 이력서 사진 촬영, 취업 연계 프로그램 설명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채용박람회는 인천시 소재업체 12곳이 참여해 현장 면접을 진행했고, l g 이노텍등 인천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18곳이 간접 참여해 이력서를 접수받으며 구인 인원은 300명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업연계 프로그램 설명으로는 부평구에서 진행하는 청년정책,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연계제도 등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구 관계자는 여러 기관이 협업해 기획한 이번 박람회를 통해 많은 구민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평구 문화도시센터가 지난 7일 상국노인문화센터 대강당에서 부평시니어합창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부평시니어합창단은 상국노인문화센터와 협업해 추진하는 부평문화도시아카데미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도시센터는 합창단 운영 예상과 홍보 및 행사를 지원하고 상국노인문화센터는 합창단 모집과 운영, 위촉, 활동관리 등으로 나눠 상호 협업하고 있습니다. 부평 시니어 합창단은 단원 모집과 최종 오디션을 통해 26명을 선발했으며 이번 발대식에서 상국노인문화센터장의 단원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센터 관계자는 시니어 합창단의 진심을 담은 목소리로 모두가 가장 젊은 순간을 함께 노래하는 자리라면서 문화도시와 협업을 계기로 상공노인문화센터도 합창단을 비롯해 더욱 다채로운 활동이 확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일 민선 8기 차준택 부평구청장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취임사에서 구민과 함께 더큰 부평을 완성하고 수도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며 추진 중인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앞으로도 겸허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부평구는 지난 4일 친환경 소형 전기노면 청소차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매연이 발생하지 않고 자체가 작아 먼지 제거와 도로 청소에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부평을 기대합니다 부평구 체육회는 신한은행 부평구청 지점으로부터 부평구 체육 발전을 위한 기부금 1억 1,700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부평구 체육회는 부평구민 남녀노소 누구나 1인 1종목 체육 프로그램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국민신청실명제를 연중 운영합니다 국민들은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알고 싶은 정책을 신청할 수 있고 접수된 정책은 심의를 거쳐 사업 내용과 담당자 실명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부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가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부평구는 2022년 하반기 찾아가는 자전거이동수리센터를 운영합니다. 부평구 거주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부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료 수리가 가능하고 만약 부품을 교체한다면 3천원 내에서 무상으로 수리해준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구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고 관련 사항은 부평구도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 얼마 전 한국수학자 최초로 허준희 교수가 필즈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한국수학의 위상이 높아졌는데요. 한편 올 2월 국제수학연맹이 한국수학국가 등급을 최고 등급인 5등급으로 상향했다고 합니다. 전세계 5등급 국가는 12개국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수학계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높아진 가운데